메밀꽃 필 무렵 여름상이란 예시당초에 걸러서 해는 아직 중천에 있건만 장판은 벌써 쓸쓸하고 더운 햇발이 버려놓은 전휘장 밑으로 등줄기를 훅훅 뽑는다 마을 사람들은 거의 돌아간 뒤요 팔리지 못한 나무꾼 배가 길거리에 궁깃거리고들 있으나 석유병이나 받고 고깃말이나 사면 족칼이 죽들을 바라고 언제까지든 버티고 있을 법은 없다. 칩칩스럽게 날아드는 파리때도 장난꾼 각다귀들도 귀찮다. 얼음뱅이요. 왼손잡이인 두팀전의 허생화는 기어이 동업의 조선딸을 낚어보았다 그만 거둘까? 잘 생각했네. 봉평장에서 한 번이나 흐뭇하게 사본 일이 있었을까? 내일 대화장에서나 한몫 벌어야겠네. 오늘 밤은 밤을 새서 걸어야 될걸. 달이 뚫렸다. 절렁절렁 소리를 내며 조선 딸이 그날 산 돈을 따지는 것을 보고 호생우는 말뚝에서 넓은 휘장을 걷고 벌려놓았던 물건들을 거두기 시작하였다. 무명필과 주단바리가 두 고리짝에 꽉차다 멍석 위에는 천 조각이 어수선하게 남았다. 다른 축들도 벌써 거의 전들을 걷고 있었다. 약바르게 떠나는 폐도 있었다. 어물장수도 냄쟁이도 혓장수도 생강장수도 꼴들이 보이지 않았다. 내일은 진부와 대화에 장이 선다. 축들은 그 어느 쪽으로든지 밤을 새며 육, 칠, 십리길 밟길을 타박거리지 않으면 안 된다. 장판은 잔치 뒷마당 같이 어수선하게 벌어지고 술집에서는 싸움이 터졌다. 터져 있었다. 주정꾼 육지거리에 섞여 계집의 앙칼진 목소리가 찢어졌다. 장날 저녁은 정해놓고 계집의 고함 소리로 시작되는 것이다. 생원 시침을 때도 다안해 추측진 말이야 개집 목소리로 문득 생각난 듯이 조선 다른 비죽이 웃는다 화중지병이지 연서패드를 적수로 하고야 대거리가 돼야 말이지 그렇지도 않을걸 죽들이 사족을못 쓰는 것도 사실은 사실이나 아무리 그렇다곤 해도 왜 그동이 말일세 강 쪽같이 충주집을 후린 눈치거든 뭐그 애숭이가 물건 가지고 낚았나 보지 착실한 녀석인 줄 알았더니 그 길은 알수 있나 궁리 말고 가보세나 그려 내한턱숨새 그다지 마음이 당기지 않는 것을 쫓아갔다. 고생하는 계집가는연분이 멀었다. 얼음뱅이 상판을 쳐들고 대어설 숙기도 없었으나 계집편에서 정을 보낸 적도 없었고 쓸쓸하고 뒤틀린 반생이었다. 충족집을 생각만 하여도 철없이 얼굴이 붉어지고 발밑이 떨리고 그 자리에 소스아 쳐버린다. 충족집 문을 들어서 술자석에서 짜장동이를 만났을 때에는 어찌된 서슬인지 밝은 화가 나버렸다. 상 위에 붉은 얼굴을 쳐들고 제법 개집과 농탕치는 것을 보고서야 견딜 수 없었던 것이다. 녀석이 제법 난질꾼인데 꼴사납다. 머리에 피도 안 마른 녀석이 나부터 술 처먹고 개집과 농탕이야. 장돌뱅이 망신만 시키고 돌아다니는구나. 그 꼴에 우리들과 한몫 보자는 셈이지. 동해 앞에 막아서면서부터 책망이었다. 걱정도 팔자요 하는 듯이 많이 쳐다보는 상기된 눈망울에 부딪힐 때 얼떨김에 따귀를 하나 갈겨주지 않고서는 백일 수 없었다. 동의도 화를 쓰고 백하고 일어서기는 하였으나 화생원은 조금도 동색하는 법 없이 마음 먹은 대로는 다 짓거렸다. 어디서 주워 먹은 선명의 심인지 모르겠으나 내게도 아비어미가 있겠지. 그사운꼴 보면 마음 좋겠다. 장사란 탐탁하게 해야 되지. 개집이다어야 나가거라. 냉큼 꼴치워. 그러나 한마디도 대거리 하지 않고 하염없이 나가는 꼴을 보려니 도리어 측은이 여겨졌다. 아직도 서름서름한 사인데 너무 과하지 않았을까? 하고 마음이 손뼛 해졌다 주제도 넘지. 같은 술손님이면서 아무리 젊다고 자식 낳게 된 것을 붙들고 치고 닦아셀 것은 무엇이 뭐 야원. 충주집은 입을 쫑긋하고는 술 붓는 솜씨도 거칠었으나 젊은 애들한테는 그것이 약이 된다고 하고 그 자리는 조선 달이 얼버무려 번 넘겼다. 너 너석한테 반했지? 내 손해를 빨면 죄된다. 한참 법석을 친 후이다. 담도 생긴 데다가 일인지 흠뻑 취해보고 싶은 생각도 있어서 허생원은 주는 술잔이면 거의 다 들이켰다. 커나 해짐을 따라 계집 생각보다도 동의의 뒷일이 한결같이 궁금해졌다. 내 꼴에 계집을 가로채서는 어떡할 작정이었노? 하고 어리석은 꼬락선이를 모질게 책망하는 마음도 한편에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지난 뒤인지 동이가 헐레벌떡거리며 황급히 부르러 왔을 때에는 마시던 잔을 그 자리에 던지고 정신없이 허덕이며 충주집을 뛰어 나간 것이다. 생원 당나귀가 발을 끈구야단이에요 각답이들 장난이지. 필요없 코. 짐승도 짐승이려니와 동의 가슴 마음씨가 가슴을 울렸다. 뒤를 따라 장판을 다람질하려니 거슴칠에 안 두니 뜨거워질 것 같다. 불확스러 녀석들이라 어쩌는수 있어야죠. 나기를 몹시 구는 녀석들은 그냥 두지는 않을걸. 반평생을 같이 지내온 짐승이다. 같은 주막에서 잠자고 같은 달빛에 젖으면서 장에서 장으로 걸어다니는 동안에 20년의 세월이 사람과 짐승을 함께 늙게 하였다. 가스러진 목뒤털은 주인의 머리털과도 같이 바스러지고 개진개진 젖은 눈은 주인의 눈과 같이 눈곱을 흘렸다. 몽당비처럼 짧게 술리운 꼬리는 파리를 쫓으려고 기껏 휘저어보아야 벌써 다리까지 닿지 않았다. 달아 없어진 굽을 몇 번이나 돌려내고새 철을 신겼는지 모른다. 굽은 벌써 더 자라나기는 틀렸고 닮아버린 철 사이로는 피가 빼시지 흘렀다. 냄새만 맡고도 주인을 분간하였다. 호소하는 목소리로 야단스럽게 울며 반겨한다. 어린아이를 달래듯이 목덜미를 얼음 안 져주니, 낙이는 코를 벌름거리고 입을 두루루거렸다. 콧물이 튀었다. 화생원은 짐승 때문에 속도 묻어니는 썩였다. 아이들의 장난이 심한 눈치여서, 땀뱀 몸뚱어리가 부들부들 떨리고, 좀체 흥분이 식지 않는 모양이었다. 굴레가 벗어지고 안장도 떨어졌다. 요 몹쓸 자식들 하고 허생호는 호령을 하였으나 배들은 벌써 주량랑을 논 뒤요. 몇 담지 않은 아이들이 호령에 놀래 비슬비슬 멀어졌다. 우리들 장난이 아니요. 암놈을 보고 보고 저 혼자 발광이지. 코 올리게 한 녀석이 멀리서 소리를 쳤다. 그 녀석 말투가. 김첨지 당나귀가 가버리니까 온통 흙을 차고 거품을 흘리면서 미친 소같이 날뛰는걸. 꼬리 웃어 우리는 보고만 있었다오. 배를 좀 보지. 아이는 앙돌아진투로 소리를 지며 깔깔 웃었다. 허생원는 모르는 곁에 낯이 뜨거워졌다. 묻, 시선을 막으려고 그는 짐승의 배 앞을 가리워서 서지 않으면 안 되었다. 늙은 주제에 암생을 내는 셈이야. 저놈의 짐승이. 아이의 웃음소리에 허생화는 주충하면서 기어이 견딜 수 없어 채찍을 들더니 아이를 쫓았다. 쫓으려거든 쫓아보지. 왼손잡이가 사람을 때려. 줄다름에 달아나는 각다귀에는 당하는 재주가 없었다. 왼손잡이는 아이 하나도 후릴 수 없다. 그만 채찍을 던졌다. 술기도 돌아 몸이 유난스럽게 화끈거렸다. 그만 떠나세. 녀석들 누가 어울리다가는 한이 없어. 장판의 각다기들이란 어른들보다도 더 무서운 것들일걸. 조선달과 동이는 각각 채나귀에 안장을 얹고 짐을 싣기 시작하였다. 해가 꽤 많이 기울어진 모양이었다.